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 내림 백마장군 주현신당 주현입니다 사람들 이름을 몰라서 설마 이름을 붙이셨어요? <웃음> 아니 이게 너무 이쁘지 않아? <웃음> 이, 이, 이 유명 있는 사람은 <웃음>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네, 만러셨어요 아니지 샀지 이거 어떻게 만들어? 아 그거 그렇게 그렇게도 팔아 이렇게? 아응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한 팔던데? 아 진짜. 거기들 뒤에도 있더만 랜선 모잘. 아, 그건 관심을 뭐, 좀 가져.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그래? 이거 만들어서 <웃음> 판사 많아. 아 진짜. 캘리그라피 배워가지고 아... 하시는 분들 많네. 아이디어 스에 팔던데? 근데 갑자기 이름을 뭐 뮤직뱅크 이거 <웃음> <웃음> <웃음> <마, 마>, 마이크나 <웃음> <웃음> 마이크 마이크 붙셔야 <해보셔야 웃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너무 오반가? 아니야. 아니, 아니, 괜찮아. 네네. 오늘 아, 요즘 공주병 아, 걸려가지고 아, 어쩔 아, 수 없어요. 공주병 걸리셨다고 머리도 음. 바꾸셨네. 아니야, 내가 드라이한 거야. 잘했죠? 아, 아 진짜요? 선생님은 보통 선생님 메이크업이랑 다 제가 하죠. 하는... 어우 진짜. 이 산골에 어디를 가.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어디 가서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은 진짜 잘 하시나봐요 이거를. 그냥 뭐 그냥 뭐 하다 보면 되는 거죠.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웃음> 하다 보면 되는 거죠. 뭐.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선생님 저희가 궁합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네. 궁합 좀 봐주세요. 궁합. 궁합 남자부터 불러드릴게요. 남자부터. 세네 음, 여자 사주가 센 거예요? 그, 그치 그좀 세지 음. 음, 음, 음, 세다는 게뭐 성격이 센 거예요? 아니면 뭐 인생이 센 거예요? 강직하다 뭐 이런 거를 좋은 버전 나쁜 버전을 할수 음. 있지 지금은 뭐그딱 고기운만 음. 딱 들어와요 한번 봐주세요 알겠어요 시작할게요. 네. 나 맨날 이렇게 시작할게요. 좀 <웃음> <웃음> 어떤 사이로 보이시는지 한번 봐 주세요. 네, 네, 네. <웃음> 좋아하는? 아, 누가요? 조, 어떤 사이냐면, 좋아하는 사이. 아, 서로요? 음, 둘다 열린 마인드에요. 아, 마인드가? 마인드가 오. 그냥 그때 그 호기심에 그때 뭔가 만족이 들어오면 열린 마인드로 들어와요. 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뭐, 뭐 그렇게 많이 따지시는 분들은 아니야. 음, 그럼 좋아하는 사이면 잘 만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좋아하는 사이 글쎄 만난다 뭐안 만나는 딸을 떠나서 그냥 그냥 서로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했는데도 호감형 아 진짜 응. 어, 그러면서 뭔가 같이 진행해 나가면 호감 위 만약에 누구 하나가 유부녀라면 그냥 좋은 누나 음. 어, 좋은 동생 그냥 호뭐 굳이 굳이 뭐 불륜을 까지 해서 내걸 뺏겠다 갖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춰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냥 좋은, 좋은 마인드들? 음, 응. 만약에 두 분이서 만나면은 좀 잘, 이렇게, 진, 잘 어울리나요? 어, 음, 이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달리는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그냥 그때, 음. 그때만 충실하시는 게 있어. 현재만? 그, 그치, 굳이 막 10년을, 20년을 미래를 걱정하시는 것보다 그냥 지금 상황에 충실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 약간 여자는 세고, 음. 남자는 부드러운 면모가 있거든. 음. 그리고 여자는 세면서도 불안하면서도 겉으로는 여유 있는 행동, 여유 있는 척.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어 치부랑 이런 걸 많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 뭔가 늘 당당하고 당당한 척 당당하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남자는 그냥 살이 분별력이 있게 어 좋게 풀어나가시는 분 같아. 선생님이 아까 좋아하는 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음. 그런 감정이 좀 언제부터 좀 생겼었던 걸로 좀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있었을 걸. 그냥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어요부터 음. 이 뭔가 좋아하는 이런 호감, 호감을 가질 수 있잖아. 내가 피디님한테도 호감을 가질 수 있고 음. 여기 여기 피디님한테도 호감을 가질 수 있잖아. 음. 이 호감이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뭐가 없다면. 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술자리가 이어진다면 이어지고, 그리고 남자가 뭔가를 잘 챙기는 것 같아요. 아... 여자는 반찬에 반찬을, 밥에 반찬을 잘 올려주는 거라면, 음... 남자는 가방을 좀잘 들어주는 아, 이런, 이런 남자, 그리고 눈치껏 깻잎도 떼어주는 남자, 음... 이렇게 들어가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두 분이 만약에 사귀면 잘 만날 수는 있을까요? 음, 꽤 오래? 아, 꽤 오래? 꽤 오래? 어... 꽤 오래. 근데, 그꽤 오랜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년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 안에 이제 결혼. 많이요? 어, 어 음. 아, 그렇게나 오래요? 그렇게 어. 오래도 갈수 있는데, 어. 어, 이, 뭐라 그러지? 결혼 전제 하에 들어가야지. 아, 진짜. 근데 여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가물가물 들어오기는 해. 막, 그러니까 하겠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 나도 그냥 살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꽁냥꽁냥 하고 싶어 하는데, 남자는 아직 그런 마음이 보이지는 않아. 그래요. 지금 음. 당장은 남자는. 나, 별로... 남자는 추, 아니, 3, 4년간은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고, 음... 여자는 음... 혹 하는 마음은 들어온다. 음... 근데 그거 이제 남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음... 딴딴딴 할수 있는 거지. 둘 중에 운, 뭐 올해 운 같은 경우엔 누가 조금 더 좋은 걸로 보이지? 여자가 더 좋아보여요. 아, 여자가? 여자가 좀더 높이 뛰는 걸로 보여. 음... 그리고 이 여자는 지난 날들이 아까 말했지만 당당하다 그랬잖아. 음... 음... 그래서 조금 제 멋대로인 성격도 있고, 아 그래 <웃음> 또 한편으로는 또 싸가지 없는 것도 있고 아, 진짜. 또 한편으로는 또또 의리 있다, 의라 음. 차차 이제 남자 같은 여자 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음. 이 여자를 보고 욕하기는 어렵고 그냥 반전의 매력이 좀 있는데 대, 대체적으로는 조금 당당한 편이다. 아 그래요. 응 음, 당당하고 오. 뭔가 자기 의 욕구와 욕심이 확실하고 네. 또. 어 뭔가 진취적이고 또 도전도 많이 하고 또 거침없다 하는데 말실수를 하는 편은 아니고 아 진짜 어저 선생님 보시기게잘 어울려요 이 사람들이? 네잘 어. 어울려요 어. 굉장히 지금 핫하지 않나 뭔가 어, 뭔가 아, 그렇죠 두분다 뭔가 뭐 일적인 면에서 핫해요 요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남자도 운기가 너무 좋고 네네네. 여자도 운기가 너무 좋고 어... 지금 알을 가지면 줄줄줄줄 날것 같고 음... 똑똑한 애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로 조합도 좋아 보이고 또 주위에서 응원하는 어떤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여자가 진짜 뭔가 운기가 대운이에요 음... 이 여자가 아, 그래요? 음, 이 여자가 물고기가 때를 만나서 길이 열리는 형국이거든 그래가지고 아주 신나게 싸돌아다닐 거야 아 진짜 음, 불러준 듯도 많고 <웃음>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더글롤이 보셨어요? 봤죠. 거기에 나오는 임지연씨랑 임지연이 누구지? 연진이 그... 아 박연진 박연진이 임지연 임지연이랑 이도현이에요. 이도현은 주연, 주여, 주여정이에요. 남자 주인공 그 성애교랑 아 어, 어, 어. 응. 아이 사람이 이도현이야? 네, 토요일날 기사가 났어요. 둘이 사귄다고 음사람들 음, 조금 오왜나 라는 음, 사람들도 그 많고. 접점이 있나? 통애교라만 하지 않았나 이두현이? 아, 만나긴 만났어요. 근데 거의 많이는 만나진 않았어요. 근데 만나긴 몇번 만났는데 사실 아... 별로 접점은 없긴 없었어요. 얘네가 자기가 촬영이 아니어도 와서 봤나보다. 어,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봤을 때는 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성격을 가졌거든요. 둘 다가. 아, 그리고 진짜. 관심도 많고 어. 그리고 뭔가 남의 것도 배우고 싶어하는 게 있고 남이 잘하나도 보고 싶어하는 게 있거든. 내볼 때는 촬영장을 자기네가 좀 가다가 눈이 맞았나 보다. 아, 그리고 진짜. 끝나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술도 먹고. 아, 성격 좋아. 아 진짜요? 응. 그두 분이 근데 저는 조금 뭔가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 속 안에서 이미지라고 생각해야 되나? 둘이 조금 안 어울린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잘어 이렇게만 보면 네. 이 이름을 떼고만 보면 잘 어울려요. 아, 이게 이게 돼 이렇게. 음... 여자가 사실 여자는 돈에도 뭐 그닥 그렇게 치중하는 편도 아니고 음... 오로지 그냥 쓰고 자기 관리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네네네. 자기가 이 사람은 만약에 엄청 막 끔찍한 배역이어도 해요. 아 진짜? 자기가 원하면. 아, 어... 자기가 거기에서 뜰 거라는 느낌을 음... 이 여자가 약간 신기운도 있거든. 음... 아 진짜요? 음, 임지연씨가 약간 신기운, 신기운이 좀 있거든. 근데 약간이라고 하기엔 좀 쎄. 그래서 직관력, 그래 그러니까 음... 촉 내가 잘될 것 같은 촉, 내가 여기 하면 될것 같은 촉뭐 음... 이런 것들도 놓고 자기의 주장이 강해요. 선생님 아까 좀 오래 만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어떤 면을 좀 보고 좀 오래 만날 것 그러니까 같다. 틀어질 이유가 없지. 아 틀어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오래 만날 것 같다. 틀어질 이유가 없는 거야. 음... 우리가 굳이 싸울 이유가 별로 없는 거야. 네. 이 여자도, 이 여자는 뭐 한편으로는 사, 세 보이고 하지만 쿨한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네네네. 그리고 남의 그냥 남의 단점을 그렇게 트집 잡는 편은 아니야 사실 관심이 없어 <웃음> 관심이 없어요? 아 <웃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도현씨도 디테일한 관심이 없어 아, 진짜. 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디테일한 관심까지는 없는데 아 나와 관련됐을 때 특히 연기나 뭐 이런 것 했을 때만 관심이 들어오지 굳이 막 그렇게 관심이 들어오 깔끔해 사주가 깨끗하게 들어와요 죠 그렇죠. 음. 의원에요, 진짜 잘 어울린다. 근데 이도현 씨가 아직 군대를 안 갔어요. 음. 갔다 와도 애정전선에는 음.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남자 군대 갔다서 와더들것 같은데. 어, 애정전선. 응?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 남자는 군 군생활에서 아마 상장을 좀 많이 받을 거야. 충실하거든, 음. 잘해. 결혼까지도 갈수 있어? 결혼은 좀 애매해요. 네. 어. 결혼은 좀 애매해. 요 이 남자가 결혼이라는 거에 자, 마음을 잘안 먹어 아, 이 남자가 이 남자가 또다잘 그, 뭔가 다잘 지냈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좀이 가족사인지 모르겠지만 부담감이 좀 있는 걸로 보여 아 결혼에 대한 그러니까 이 남자는 군 생활도 잘하는 것도 책임감이거든 그리고 그, 또이 뭐라 그럴까 어~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찍는 것도 책임감으로 들어오는데 네네네.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것만 책임지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여자도 왕성한데, 이 여자도 "어, 너가 원하지 않으면 굳이" 네가 여자가 여자도 굳이 네가 원하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들어가고 남자도 "어, 제가 괜찮은가 보다" 그럼 뭐더 버텨도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야. 아, 진짜... 음... 참... 불리트 뭔가 그 접점도 없었고, 뭐도 없었는데 진짜... 아니야. 엄청 빨빨... 이이이 이, 이 분들이 이걸 찍으면서 엄청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이 단합이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이 단합이. 단합이. 음. 근데 송혜교는 넘사벽이잖아. 그치? <웃음> 그러니까 약간 중간 중상 중중에 <웃음> 이렇게 모여서 놀았나 보지. 아니 근데 만약에 누가 조금 더 좋아하는 표현을 했을 거아니야 누가 좀더 했을까요? 그냥 이거? 서로가 달달달해요. 진짜... 어머 너는 왜 이렇게 멋있니? 어머 넌 정말 예뻐. 아, 네가 제일 예뻐. 아, 네가 제일 멋있어. 너 나에게 딱이야. 막 이러고 들어가거든. 아, 막 설레이고, 막 좋고, 누가 우리 얘기하는 것도 좋고, 우리 막 우리 우리 둘이 막뭐 막뭐 하는 것도 좋고, 네네. 자기네 사진 보면서 또 해, 기쁘고 막 그래요. 아그 정도로 음. 좋아요. 지금 일에만 빠져있진 않아. 사랑 아. 이게 일과 사랑이 동시에 막, 막 움직여요. 음, 일적인 면은 어때요 두 분? 임지연 씨는 구설은 좀 있어. 어떤? 이이 이, 이 임지연 씨는 반전의 매력이 있잖아. 음. 임지현 씨를 보는 방면마다 욕도 해 사실 막 꽁한 여자는 욕도 해 그리고 재수없다 생각하고 싸가지도 없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못돼 쳐먹은 성격은 아니거든 그냥 직설적이야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자기 표현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예뻐 뭐 그래? 나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해볼게. 이런 게 있거든. 음. 근데 이런 걸 재수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 그래서 인성, 인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인성 논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가시원을 보고 한그 사람들이 다 지지하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음. 않아요. 이 사람은 제가 볼때 성격 괜찮은 것같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가? 아, <웃음> <성격을? 진짜>? 남자는요? <웃음> 남자는, 남자는, 남자는 금전에 대해서 조금 힘듦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금전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음. 뭐 자기가 뭔가를 모으려고 많이 하는 그런 스트레스는 좀 많이 갖고 들어가 있다. 네. 금전에 대한 압박? 아. 그니까 러 자기가 뭔가를 주는 상황이던 아니면 네. 제가 뭔가를 음. 뭘 사야 되는 상황이던 약간 네. 뭐. 그러니까 금전에 대해서는 부자 아니지 않아? 그건 모르겠어요. 아유, 그렇게 보이진 않아. 아, 그래요. 음, 금전에 대한 아, 뭔가 스트레스가 지난날에 많았던 음. 걸로 보여. 음. 개고생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잘 만났으면 좋겠네요. 잘 만나요. 음. 되게 되게 좋아요 지금. 엄청. 아. 여행 많이 갈것 같은데 둘이서. 아 그래요. 이거 이거 많이 나올 까 파파라치. 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뭐 조심해야 될 거를 뽑아주실 건가요? 어떤 어떤. 조심해야 거? 될 거. 음. 그래도 좋으니까 음. 좋은 음. 편이니까 오케이. 조심해야 될 오케이. 거. 네. 자, 그래서 이게 해서 선물하고. 이도연 씨 조심할 거 없대요. 많은 사람이 돕고 들어가고. 음, 검은 콩인가요? 응, 검은 콩. 음. 좋고 우리 임지현 씨는 신기운 우리가 말하는 늘 말하는 방울의 신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지연 씨는 뭐 그냥 사사로운 어떤 구설 음.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도연 씨 괜찮은 것 같아요. 이두분 아주 좋.